Hello, everyone! So, I'm glad to meet you! Nice to meet you! w <웃음> e <They 웃음> are, <웃음> Okay, we are t i n o we are e for all i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아니 어, 1, 2, 3, we n w o o h e w o o h e o w o o Woohoo! Woohoo! o o h o w o a h o in us. h i w e are o w o y 한국 위 o o w o o 깜짝일까요? Because, because <웃음> tomorrow is our first Yeah, maybe first 시상식. 시상식. Yeah. Yeah. o oh, um, oh, so very 서성시. excited. Of course, yeah. of r s i n n e i n n i n n 맞아요. 무대가 아, 진짜 커. 진짜, 커. 진짜 커 우리는 트와이스 선배님 할때그 개척에서 다 큰데 같은데. 그리고 저희 회사는 왜 가까워요? 맞아요. 진짜 바로 앞. 바로 앞. 리허설하고 회사 있어. 도착했는데 도착했다고요? 나 내일 그 너무 떨릴 것 같은데. 왜냐면 엄청 응. 컸는데 거기 사람, 다, 오, 다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. 오늘 카메라만 있어요. 있었는데도 나는 좀 긴장됐었어요. 저희가 또 아이씨 첫무대이도 하지만. 또 뭐가 있게요? 트근 트근. 트근 뭐? 괜히 괜히 기대 놓 뭐가 있게? 뭐가 있 사실 <웃음> 별거 없어요. 뭐그렇그 뭐? <웃음> 말하면 기대치를 떨어뜨렸다. 아 있지. 그래 우리 보고 기분이 좋아 <웃음> 모르는 것 같은데? 아니 모르는 거 같은데? <웃음> <알지? 뭔데? 웃음> 우리가 우리가 따 따로 준비한 게 있지 했는데 모르는 거 혼자 아들은거 같아. 우리 지금 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진짜 습하죠. 비도 스파. 많이 오고 아까 아까 깜짝 놀라게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그렇구나 오늘은 스파니까 미지 여러분들 스파로 뭐라고 뭐? 스파 잠깐 <웃음> <약간 아니지>. 오늘 <웃음> 오늘 브라이브 <브래비> 약간 드림 <웃음> 오늘은 스파니까 아이시로 스파 물다너 <웃음> 지금 드림 찍었는데 아 얼음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뭐라는 <웃음> 아 네. <웃음> 아무말 대잔치 오늘 아직 열두 시가 한참 나 남았대 우리 왜이럴까7 시니까요 일곱 시는 어, <목소리> 어 뭐, 뭐야 날씨가 안 좋은 만큼 우리 우리가 민지 텐션 올려줘야지 유나야 대기. 유나야 어까지밖에 어? 안 왔어 아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댓글이 유나야 하고 끝났어 안녕 안녕 하 오늘 되게 이렇게 붙어있는 미라인 오 you know i you know what I mean 그 후드티 예쁘다고 하는데 어디 거죠? 아, 제스티야? 어? 어 이거 진짜 색깔 <웃음> 예쁘다 아니 그거 어디 거죠? 아, 아니 아,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<웃음> 여러분들께서 <계속> 찾아보셔야죠. 어디 <웃음> 거게야 <여기>. 아, 네. <웃음> 이거 이거 나 이번에 새로 산 건데 되게 디자인이 예쁘죠? <웃음> 어머 그거, 어, 어디 그거 어디 거야? 그게 <웃음> 어디 거일까? 어디 거게요? 나도 <웃음> 샀는데. <웃음> 어머 그게 어디 거야? 너무 예쁘다. 어 <웃음> 아, 이건 너무 <웃음> 너무하다 이거. 근데 진짜 예쁜 죠 이거 사실 오늘 리허설이어서 이거 되게 편하게 제가 날씨가 덥긴 더운데 제가 좀 실내에서 저희 자주 있어서 그런지 샵이랑 연습실이랑 추위가 많이 타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항상 후드티랑 겉옷 입고 다녀. 요 음. 아무래도 여름에는 냉방병이라는 것까지 있을 정도로. 나도 에어컨이 맞이가 긁고 다. 여러분도 걸 얇고 하나 두고 다. 얇게 여러 개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도 챙겨야 한다는 점, 안맞지 아, 뭐야 아, 유나이 아, 점, 안맞지 있잖아, 세그라레 점. 이거 나 완만 봤어? 뭐 뭐했어? 나 완만했잖아. 아, 아, 아 그러면 팬분들은 유나 세그라레 점 이런 거다 아시겠네. 이제. 진정한 믿지라면 알지. 왠지 아세요? <웃음> 댓글창에 빨리 대답해 주세요. 대답해 주세요. <웃음> 모르시면 캐스터넷 주사 주세요. 캐스터넷. Hey 이맛이 맞지? 안돼요. 안돼요. 왜 이래요? 우리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시끄럽기만 하고 재미는 없을까요 <웃음> 아니야, 재미, <웃음> <아니야, 웃음> 우리 오늘 재미, so. 아니야 우리 i m c a 어 c h him, push him, 을 a t c h him, c a 리 c h him, catch him, catch him, catch him, catch h 나가면 될거 아니야. <웃음> 내가 순간 너무 헷갈려. 아, 예, 예, 예. 그럼 윤아가 거기 윤아 파트 두면. Really really me, I'm a cherry on top yeah. <웃음> 제가 제가 한번 해보습니다 <웃음> Really really me, I'm a cherry on top. 너무 뻔한 건다 저리 치워 봐봐. 생각보다 꿈이 좀 높아. Really really me, I'm a cherry on top yeah. <웃음> 어, <웃는> 와우, 너 <웃음> 괜찮다. 근데 우리 그거 c h e 아 다시 포인트 나 미를 찌고 탑을 끊어. 오케이 오케이 맞아, 오케이, 오케이 다시 사드 끊어주세요. 하 Really really me, I'm a cherry on top. 너무 뻔한 건다 저리 치워 봐봐. 생각보다 꿈이좀 높아. <웃음> really really me. me, I'm a cherry on top. Yeah. <웃음> 좋았어 좋았어. <웃음> 어, 아이돌룸 너무 재밌게 봤대요. 네. <웃음> 감사해요. 우리 유잼이라니까. <웃음> <웃음> 유잼 나 우리 절찬 <저희 웃음> 받았어. 재밌신나 유잼. <웃음> 신나, 유. 신나, 유. <웃음> 어 그럼 이걸로 봐봐야 신나 유잼. 유나야, 유나, 유나, 유나, 유나, 유나 저기 pepper. 뭐 있거든? 오, 예지 언니 저는 체리의 그 부분 좋아요, 루진이가 루진 류진 목소리로 wanna wanna <usur. <음> s o m e o n you n o someone, 게누구래 이대로 넌 이를 특별해 똑같은 나를, 각에 왕총 사람과 자주 해 알잖아, 이게는 매일이 집어넣고 팝 뾰칩을 다 깨버린다니까 진짜 나를 보여줄 테니까 Really Really Me I'm a cherry on top 텐션 되게 좋다 이런 건 나중에도 했으면 좋겠다 댓글 읽어 하트 주세요 하트 안녕 아아 <웃음> 미안해 아, 시크릿 그리고 저희 또 저희가 저희. <웃음> 아 뭐냐, 너왜 이래? <웃음> 그 리허설 갔다 왔다가 춤 연습을 하고 브이라이브를 킨 거예요. 여기는 응. 연습실이에요. 여기는 <웃음> <맞아요. 마또나, 똥라또나, 웃음> 마돈나돈나돈나가니. 촬영이도 이번에 타율이 조금 떨어졌네요. 그러게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야, 이게 언니가... 그 댄들이 나와, 나왔... 그 코드가 안 맞았을 거래 그래. 아, <웃음> 오늘의 코드는 그거야? 집들은 맞았을 줄 모르겠어. 마, 마, 나..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저희가 내일, 내일 무슨 무대 하는지 스포 가능해요? <목소리> 안돼요 안 돼요. 안 돼요. 그러니까 <목소리> 궁금하면 <목소리> 내일 꼭 찾아봐 조금만 더 <웃음> 연습을 하나킨 거라 시간이 많이 넘는데 왜냐면 내일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서 하지만 이대로 가기 아쉬우니까 질문 다섯 개 받습니다. <웃음> <질문 5개. 웃음> 받습니다. 질문 다섯 개 받습니다. 질문 다섯 개 받습니다. 질문 다섯 개 받고 내일 어, 봐요. 내일 그때 학원인데 한데. 그 모든 학부모님들이 채령이를 아, <웃음> 반대니다 아니 그 너를 그그 쟨다고 제방송을 받으시면 감사해야지 여드름 아. 어, 이제 여드름 이제 왜냐면 잘한다고. 학원에서는 <웃음> 여드름을 이렇게 하는 그, 맛이잖아 근데 학원 가는 건 너무 안타깝지만 가서 저희 때문에 공부 못 하시지 마시고 가서 공부 깔끔하게 하신 후에 재방송으로 맞아요. 즐겨주시면 됩니다. 시상식은 맞아요. 재방송 매일 되는 거 아시죠? 진짜 진짜로? 이제 어, 진짜로 많이들. 쇼케이스 시상식이야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? 아, 쇼케이스? 아? 쇼케이스 끝나고 방현이 인트로 딱 끝나고 딱 나왔는데 <웃음> 미치들이난문딱 <막 웃음> 열렸을 때. 맞아. 와, 그때, 그때 진짜 아, 소리가. 그때 노래도 되게 뻑뻑하잖자 그러면 두개 끝났고요 세개 남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, 무대에서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보다 진짜 잘 보여요 한번하분다 보여요 맞아. 진짜로 저또 렌즈 껴거든요 <웃음> 이 말은 진짜 우리 데뷔 때부터 아니, 유나야 바비 인형이 좋아 에리얼이 좋아? 좋아. 하나 둘셋 아, 셋. 지금 금발이니까 바비 인형 네, 네, 이 말은 바비로 불러달라고 해요 네. <웃음> That's right? <웃음> 네. 다음 질문. 다음 질문. Next q u e s t i o 여러분, l e t 여러분, 신중하게 질문하세요. 얼마남았어요맞아요몇개 <웃음> 남았죠 선생님? 3, 2, 1 했을 때 그거 하는 사람? 3, 2, 1그질문하해요아셋하세요 질문하세요. 질문질문 저에게 어, 어, 리아를 주세요 <웃음> 언니 절로 e r two. o n 안돼 to l o o 안돼 안돼. t I didn't know. 이 d i d n 안돼. n o 이 I didn't know. I didn't know. I didn't know. I didn't know. I didn't know. I d i 이 n t know. I didn't know. I d i d n 안 know. I didn't know. I 안 아, 미안. 아, 근데 이미 타이밍이 지난 것 같아. 아니야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어젯. 언니, 어젯. 아니 언니. 뭐, 언니. 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평하게 반응을 해 봐. 그때 채령이 <웃음> <체력이> 보낼 <웃음> 뻔했잖아. 어. 어딜 보내? 아이돌 구경을. <웃음> <국립도 왜? 웃음> 아, 맞다. 아, 맞다. 이 <웃음> 타이밍이 지났어. <야>, <웃음> 됐어 채령아, 나랑 결혼해. 이로써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어. 그러면은 일대로 저희는 인사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청자 <웃음> 반가워요 <컷이 있어요? 웃음> 안녕 안녕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우리 미지한테 제대로 아 그래 이거 좀너무 좋은 했다. 저녁 보내라고 이제 인사 하고 저희는 좀더 연습을 그래. 하다가 근데 네, 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굿밤받? 굿밤받 인사를 예쁘게 <웃음> 해달라고 음, <웃음> 윙크하면서 달라고 하셨어요 앙하트 하면서 그러면 바씨는 앙하트 하시면 되겠고요 안 그래도 유나가 배고프다 했었는데 그냥 한 명씩 이렇게 가서 하자 아니 그냥 여기서 해봐. 어? 아, 아, 네. 저번에도 누가 오늘 네. 가서 뭐뭐 뭐 하자고 얘긴 낸 것도 얘였던 거 같은데. 끝받침, 끝받침. 이렇게 또 앞으로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<웃음> 걸로. <아니>. 그러면은 잘 유나 보여주세요. 나안 갔지 한 번도 안 해봤어. 오, 오, 오, 오. 다가왔어 상큼 <성큼>. 그러면 <웃음> 음, 이렇게 <웃음> 나 요, 이거 알았잖아. 팬으로. 아, 오늘 아, 아, 아, 아, 아, 뭐 이렇게 아, 뭔지 아시죠? 카메라. 그 오늘 이렇게 만들어. 다들 만들고 있어? 는 한번 예시 보여주세요. 오케이, 깨물면 하트 생기는 거야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아, 턱으로 해요. 해야... 아, <웃음> 다들 이거 이 치로 다들 해도 돼. 굳이 이거 아니어도 돼. 하지만 난 이걸로 할게. 하나, 이, 여러분 모두 어. 다. 망했어? <웃음> 네 다시 여러분 모두들 굿밤 하세요. 여기서 있진 안녕. <웃음> <되게> <웃음> 먹었어. 호주, 인형이었는데. 아, 니요 언니 <웃음> <웃음> 언니 <웃음> 여러분, 어, 우리 내일 보고 오늘 하루도 너무 소고했고, 좋은 밤 보내요. Goodbye. Goodbye. Goodbye. Goodbye. Goodbye. Goodbye. Goodbye. Goodbye. g o o d b 니 e 아니 하고? 하고? 언니 뭐? 아니면 언니? 이렇게 하는 건 어때? 손가락이 손가락? 저 새로운 거. 어? 난 나의 재치를. 이런데. 아, 바람을 불어서. 아, 아 아니 저더 좋은 거 있어요. 생, 이거 봐보세요. 여러분, 이거 풍선이에요. 뭐 있어요? 저 풍선이에요. 풍선. 제가 해볼게요. <웃음> 이거지, 이거 지금. 아니 내가 이거 내가 한다고. <웃음> 이거 <웃음>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거요. 봐보세요. 예지가한 거는 내가 아니고 이걸로. 아니, 매우 속은... 아 매우 비정연스러운 이렇게 하는 거죠. 아니 나는 불어서 네, 바로 터트 만들 줄 알았어. 다음 차량 언니. 저는 담백하니까. 아 좋아. 여러분. 아 어, 미안해요. 미안해. 어, 할할할말 있어? 아 어, 언니 한말 어디 하라고.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. 우리 내일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. 안녕. 뭐 하는 건데? <웃음> 뭐 <하는 거야? 웃음> 지금 손가락 뭐야? 물기? 왜, 그냥 왜 배고팠던 거였어. <웃음> 손재. <손처럼? 웃음> <웃음> 제 건강 식같들 <웃음> 여러분 정말. 지금 7시지만 그래도 미리 굿밤 하시라고 인사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하트 해드리겠습니다. 앙. 그럼 다 같이, 다 같이 마지막 지... 유즈나니 걸로 지... 준비 시작 응. 안녕.